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는 제 집은 아닙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용산인데요 와 용산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저와 함께 이 용산에 숨겨진 히든스팟과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 용산의 모습을 찾아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! 지금이 여러분 몇 시인지 아세요? 무려 주말 오후입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시간인데 서울 안에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공간이 있다는 게 믿겨지시나요? 여기는 서울 안에서 그것도 아주 요즘 핫한 동네 용산에 있는 용산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는 미군기지였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? 와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곳인데요. 하지만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서 지금 무려 주말 오후인데도 이렇게 아무도 없다는 게 이게 장점입니다. 그래서 저는 여기는 사실 진짜 서울 같지 않는 동네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서울과 다른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겁니다. 또 이곳은 이 용산공원의 역사적인 자료들을 볼 수가 있고, 미군들이 살았던 집을 직접 볼수 있기 때문에 5월에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5만평 정도 열려 있는데요 이 미군기지들이 점차 우리나라에 반환되면서 엄청 큰공원으로 변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기대되는 곳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히든플레이스입니다 서울에 이렇게 사람 없는 곳 찾기 정말 힘들거든요 <웃음> 여러분 빨리 한번 이곳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전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산공원만 가기 아쉬웠던 분들은 현재 서울시에서 용산공원 둘레길을 돌아볼 수 있는 코스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해방촌에 가서 해방촌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해방촌을 걸으며 해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병대 사령부 초대교회를 방문하면 이런 곳이 있었구나 라는 신기함을 느끼면서 앞에 펼쳐진 서울의 전경을 감상할 수가 있는데요 또 후암동에 있는 이 특이한 108계단에 가보면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이 사선형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와 저도 정말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이런 엘리베이터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 되지 않았던 이 해병대 사령부 공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곳은 민간인 출입금지지역으로 우리가 그동안 들어갈 수 없었던 서울의 모습을 들어가셔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촬영은 하지 못했지만 안에 방공호를 돌아다니는 게 정말 저는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용산의 새로운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이 용산공원은 나중에 사람 많아지기 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 용산 둘레길 프로그램도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